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목걸이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제가 또 출장 나왔어요 경상남도 통영시로 출장 나왔는데 시간이 조금씩 있을 때마다 산속에 들어와서 중부 이북지방 뭐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쪽 경북 북부지방쪽에서는 보기 힘든 상록식물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덩굴 식물입니다. 이쪽에는 덩굴 식물이 마삭줄도 있고 송악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씩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마삭줄도 있고 송악도 있고 여기는 보니까 으름도 있어요. 으름도 있고 멀꿀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오미자입니다. 오미자인데 상록이 있어요. 상록오미자예요 줄기는 오미자 줄기하고 붉은색을 띄는게 거의 흡사하고요 잎은 어긋나게 합니다 어긋나게 하고 아쉽게도 열매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열매는 빨갛게 열려요 남쪽 지역에 나모미자 흑오미자가 있는데 나모미자는 빨갛게 흑오미자는 좀 검게 익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모미자인데 아쉽게 열매가 없어요 제가 뒤에 되면 이쪽에 와서 열매 맺힐 때 꽃필 때 와서 이런 것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주도 쪽에 많다니까 제주도 쪽에 열매 맺히고 꽃필 쯤에 한번 제주도 회원님들도 만날 겸해서 한번 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쉬운 대로 열매는 없지만 줄기 그리고 잎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오미자과의 식물이고요 동굴성인데 오미자는 낙엽이지만 지 나무미자는 상록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그재그로 잎이 배열됐죠. 호생, 어긋나게 합니다. 그리고 줄기를 보시면 약간 검붉은 색이 띄고 요거는 오미자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아마 잎이 없으면 오미자라고 해도 믿을 거예요 잎을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점액질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맵지는 않습니다. 오미자 잎은 씹으면 오미자 특유의 그냥 매콤한 향이 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네요. 줄기를 한번 제가 씹어 볼까요? 줄기에서도 그렇게 매콤한 맛은 나지 않습니다. 이 문원에 보면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다고 나와 있는데 오미자처럼 그런 특유의 아주 알싸하면서 매운맛은 안나네요 그런데도 매운맛이고 따뜻한 성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에는 정류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팩틴 뭐 이런 성분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줄기를 잘 말려 놨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물을 축여서 말려 놨다가 줄기 잎을 다 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좀 뻣뻣한데 이런 봄철에 올라오는 새수는 잘 말려놨다가 나물로도 드실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뿌리하고 줄기, 잎을 약으로 사용하는데 뿌리를 캐서 쓰면 앞으로 못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많지 않은데 뿌리는 그냥 두시는 걸로 하고 줄기하고 잎을 잘 말려놨다 약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용량은 한 6g에서 12g 정도를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를 잘 순환시켜주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통증에 관련된 효능이 있는데 위가 아픈 위통, 관절통, 생리통 그리고 타박상 같은 멍들었을 때 치료하는 효능이 좀 뛰어나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원인을 모르는 종기 같은 거 뾰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종기나 뾰루지를 잘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남쪽에 계시는 분들 이섬 근처에 계시는 분들 좀 찾아서 뿌리는 건들지 말고 줄기를 잘 말려서 이용해 놨다가 차로 이용하시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통 이라든가 또 고질적인 관절통 또 생리통 이런 것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다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기에 있으면 열매 아니면 꽃을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언제든지 이런 좋은 식물 약초 또한 버섯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